2023년 1월 2일 스타토 고 공포방송 넘버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.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바로미. 오늘 여기 온 장소는 무서워요. 그냥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. 계신 게 라우. 누구 있어? 응? 어? 이게 왜 열려? 어떻게 응? 잠깐 실례 좀 잠깐만 응? 이 문이 또있 뭐야? 누구? 거기 누구야? 뭐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건 뭐데 이렇게 냐아대 여기만 유독 안으로 들어오니까 더 추워 오 쇼가 어 잠깐만 어? 누구 있어? 잠깐만. 뭐야, 장난치 마. 장난치 마. 분명히 말했어. 야! 에이! 저기 누구 있는 것 같아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. 여기는 자체가 세구나, 그냥. 모르는 거야. 방금 들은 사람 여러분들, 난 누구다. 그래서 바... 여러분 들었어요. 혹시 나와이, 좀할때 나와. 난 여기 있다. 아니, 아니, 야난 누구다라고 말할것같데 이름을 나와이, 좀할때 나와. 곁에 뭐라 해야 되 방금 뭔 곁에 <웃음> 어르신? 그친 어? 뭐있으 소리야? 아 어? 밖에서 지금 걸어다니시는 거? 어? 조심해라. 만만하게 볼 그거 아니다. 예. 혹시 이댁 주인이십니까? 어? 나가, 당장 나가?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인 것 같은데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왜? 네? 할아버지? 뒤... 뒤에... 뒤에 어디 계세요? 어디 여기 여기 있다고요? 할머니세요. 잠깐만 잠깐만요. 불을 조금만 올려도 될까요? 어? 뭐야 저거. 저걸... 잠깐만. 어? 예, 잠깐만요. 카메라 돌리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. 전 나쁜 놈 아닙니다. 그랜드마더. 아, 저 외국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해 드린 겁니다. 중간중간 제가 이게 편집점을 만들고 있어요. 제외국에서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영어로 한 번씩 해드는 걸좀 이해해 주십시오. Grandmother, yes, yes, yes. 속옷은 yes. 잠깐만, 속옷은 yes. 또층 속옷은 코대지컨 바인. 제가 술을 좀 드릴게요. 생전에 술을 조금 좋아하신 것 같은데. 제가 덴베랑 에서수리랑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. 말씀하십시오. 그러면 제가 또꼭 드릴게요. 뭐라고 하셨어요? 방금? 어, 아, 나깜짝이야 지금 방금 뭐, 뭐 소리 들었다니까 지금. 술 따라? 술 드시는 중임? 형 술. 술. 옥그러 어, 그래. 아니고 진짜 뭐가 진짜라는 얘기요 잠깐만요. 그런데 저는 막 이런 거 사물 하나하나에 신경 쓸 수가 없고 이 전체적인 기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못볼수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제가 뭐 상관없는데 이제 확실한 걸 저는 듣고 싶어서. 기엽네 술이 줄었대. 아니 이게 뭐 시청자분들이 무조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아시죠 여러분들? 네. 아까 줄었는데 잘못 봤나? 이 어, 네 잘못 봤을 수도 있어.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이것이 조금 막 줄었다 줄었다 막다. 잠깐만, 면허 취소 수준이신데 잠깐만. 어, 잠깐만. 여기 뭐야? 잠깐만. 온다 온다. 에. 네. 와 기운 깊어져 있다. 지금 잠깐만. 지금 전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. 때로 뭐가 두 세시 더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야. 혹시 박일 뜨세요? 집! 아우! g r a n d m 여기 지금 뭔가 아닙니다. 여기 뭔가 아니에요? 칼전은 조금 그렇습니다. 잠시만요. 칼은 제가 방송 끝나고. 칼어디갔어칼어디가어 아, 여기. 있구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에, 에, 에? 아 진짜 가기 싫은데 저기 다시 가야 되겠네 수리요. 아 할매 지금 같이 계신 분들 누구예요? 여러분 잠시만요. 할매. 아이고 우리 눈에 넣어도 이쁠 손주. 아이고 이쁘다 잘생겼다.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만 몇 마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몇 마디만 듣고 저 나갈게요. 할매. 지금 저쪽으로 오시라는 거잖아요. 맞죠? 예예예 예, 잠깐만. 예예예 예 예, 예. 예, 그러면 저쪽 그쪽, 아까 그쪽으로 갈게요. 막뭐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. ,잉? 일단 여러분들. 이걸 저기 갈때 일단 가지고 갈게요. 아, 뭐야. 나 방금 내가 들고 있었는데? 아니, 나 방금 들고 있었는데? 나 방금 들고 있단 말이야. 아 예, 하프십시오. 아, 아, 아, 안, 안. 또, 치워, 또 너무 추워서요. 아, 아, 아, 또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무추 아, 아, 요 어.. 아, 아, 아, 잠깐만.. 아, 와 사진..? 잠깐만.. 할매 바이 잘지엔 사연 알라 굿바이 조금 의미가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뭐하고 있어? 내가 춥다고. 뭐? 와여 어, 많이 치우고 코 많이 흘렸네 아까보다 많이 길어졌네 코가 와따 네. <웃음> 코가 많이 길어졌구만 어? 어, 어... <웃음> 얼른 가시죠 어, 어 코가 많이 길어졌네